가자, 가자. <웃음> 가자 앞에 단어 하나만 딱 쓰면 엄나 따라가는데. <웃음> 그거? <웃음> 단 단독 개념을 아는 건가? 응. <웃음> 아그그그 그, 그, 그 단어를 알지. 그냥 해봐. 그럼 그냥. 그냥 자러 간다고. 들어와. 자러 가자. 식당지. <웃음> <쉽단지? 웃음> 음. 한 번만 더 자라가자. 너무 웃기다. 지름아, 자러 가자. 엄마 방에 가자. <웃음> 엄마 조금씩 이빨 보일 것 같아. 웃겨. 이런. 음. 응? 약간 낌새를 또 느꼈나봐. 엄마가 응음 하니까. 음. 어, 왜냐면 자기가 으르러 몇번 했거든. 어. 얘 조금씩 이빨 보이겠어. 할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기 의르렁 몇번 하면 엄마가 그 단어를 쓰거든. 재롱 가자. 아니야. 잘못해. 알았대. 재롱아. 기대한다. 재롱아. 꼬기 줄게. 가자. 가자. 꼬기 줄게. <웃음> 뭐 귀여워. 이제 잘 오갈 거야. 그렇지. <웃음> 목표 달성했네. 또다안 돼. 안 돼요. 안 돼. 또 가다. 그 다시 잡나본 <짰나> 가자. <웃음> 엄마 아빠. <웃음> 이럴 거면 뭐하러 갔어? 똑똑해가지고 어? 똑똑해가지고 이럴 거면 뭐하러 갔어? 이 똑똑해 똑똑해 똑똑해 나는 없어 난 준다고 안 했잖아